1, 2, 1은 많이 불편해 할수 있으나, 이후 적응이 되면 식사, 수면 모두 가능하니, 안타까우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그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어니아아아 가게 아니 아니 아니 하만 아파 둘이야 안녕 네 안녕 이오 올게 잘했어 잘했어 여기 보면 난소가 이렇게 네. 깨끗하지 않아요. 뭔가 이제 계속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네. 이게 빠지지 않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. 음... 네, 어쨌든 수술은 잘 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그 그, 유방암 때 조직은 조직 검사 때문에 여기 좀 없어요. 그거 짜증을 보낸다고 이제 포장해가지고 보냈거든요. 아, 네, 네네. 그래서 그거 없고, 네. 애기는 회복도 어. 잘했어요. 아, 네. 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야. you